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강화도에 있는 C 사이트의 캠핑장에 왔습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꽤 사람이 많네요 아무래도 뷰도 좋고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이트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리를 핀 곳이 메이플 11번 자리입니다 우선 메이플 11번에서 보이는 정정을좀 보시죠 저게 다 바다인데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카메라에 잘안 안 당기는 것 같습니다 맨눈에는 그래도 좀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있나 11번 사이트 위쪽으로 올라가면 은 메이플 7번하고 8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메이플 7번 사이트하고 8번 사이트는 정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보기가. 제가 있는 메이플 11번하고 4번 자리가, 어, 이 캠핑장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텐데, 올라가다 보면은 좀더 정경이 좀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있는 자리 옆으로 저 끝에가 4번 자리입니다. 저기 메이플 4번 자리고요. 메이플 1번, 2번, 3번 자리가 있습니다. 이쪽이 입구고요 입구 바로 첫번째가 메이플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은 메이플 자리가 한눈에 보이는데 여기서 메이플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지금 여기 텐트 쳐져 있는 이 자리가 메이플 5번하고 6번 사이트입니다. 또참 전경이 좋죠 그리고 저쪽에 또 텐트에 쳐져 있는 데가 웨이플 9번하고 10번 사이트입니다 웨이플 9번하고 10번 자리가 웨이플 사이트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했어요 전반적으로 웨이플 사이트는 1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다 전망입니다 1번 사이트가 가장 안 좋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오크사이트가 오크, 사이, 오크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이 오크사이트고요이곳이 오크1번 바로 길 옆에 있어서 오크1번 사이트는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차서 있는 데가 오크4번 사이트 고요저 방실 안쪽으로 사이트가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데 밑에 쪽이 옥고 12번이고요 위에 쪽이 옥고 11번입니다 아 여기는 경치가 더 좋네요 오크 사이트가 경치가 훨씬 좋네요 이쪽이 오크 10번, 9번, 10번 입니다 아 9번, 10번에서 보는 사이트 전경은 더 좋네요 그리고 저위쪽에 오크 3번 위쪽에 오크 8번 지금 텐트에 져 있죠 저기는 단독자리네요 파인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먼저 파인리본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앞자리가 여기가 파인 1번 자리고요. 아 파인 1번 자리도 전경이 무지하 좋네요. 전경은 파인 1번하고 파인 2번하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전경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파인 1번에서는 관리동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은 어, 파인 2번을 좀 거쳐야 돼요. 그리고 관리동 바로 앞에 파인 3번하고 파인 4번, 5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 1, 2번 위로 파인 7번하고 8번 자리가 있어요 갯수대 시설입니다. 갯수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있죠. 남자화장실은 자병기가 3개가 있고요소변기가 2개가 있습니다. 사이트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우선은 지리적으로 전망이 너무 좋고요 모든 거의 모든 사이트가 바다 전망입니다 여기 전 사이트가 메이플 1번 자리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모두 바다를 볼수 있고 사이트 크기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어, 터널형 텐트 하나 정도는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널형 텐트에 타프는안 돼요. 그정도크 거긴 아니고요. 제가 있는 메이플 저리도 앞에 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눈에 바다는 다 보입니다.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데 아 이놈의 날씨. 오전만 해도 날씨 좋았는데. 그리고 이 캠핑장은 주말에는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지만 평일에는 온라인 예약이 안 됩니다. 그냥 무작정 오시면 됩니다. 무작정 와서 비어 있는 곳에 텐트를 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어, 한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몇 시간을 있어 보면서 느낀 건데 이 메이플 맨 앞자리 있잖아요. 이 앞이 바로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차 지나가 다니는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어, 야간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곱시인데, 지금까지만 해도 차가 조금씩 다니긴 합니다. 차 소리도 크게 들리고. 그리고, 어, 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지금. 온도상으로는 그렇게 추운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바닷가 앞이라 그런지 체감 온도가 너무 춥습니다. 불을 펴놔도 추워요. 그래서 밥을 처음에 여기서 먹으려고 했다가 너무 추워 가지고 쉘터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식량은 대패 두루치기 이거를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추워요 그리고 소주 이게 오늘 저녁 제 식량입니다 오늘 밤에 여기서 장작을 한 박스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다 태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요 지금 한반 정도 태웠는데 딱 요거까지만 태우고 쉘터 안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어 바닷가 앞이 이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제가 이거 화로 불피우는 작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저도 몇번 해보면서 알게 된건데 보통 불피우실 때 이거만 있으시죠 파이어콘 저도 이거를 처음에 이거 썼거든요 이거 썼다 이거 뜯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이게 되게 잘 붙어요 되게 잘 붙고 다 좋은데 뭐냐면은 이 안에 몇 개가 었지합개수가한네 다섯 개한 4, 5개 들었죠 그죠 네. 들었는데 보통 두개 정도를 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두개 정도 쓰고 불을 붙였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은 알코올이 다날아가게 돼서 다음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좀한 두세 개 단위로 좀더 소포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이 팔렛입니다 팔렛 팔레트. 제가 이 팔렛을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썼거든요 팔렛을 쓰고 나서 파이어콘을 안 써요 계속 팔렛만 쓰고 있습니다 이 펠렛 크기가 큰 것도 아니에요. 한뼘 정도? 이 정도 포장인데 이게 불이 굉장히 잘 붙어요. 그리고 지금 불 붙이면서 이 펠렛을 사용을 했는데 한이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이 정도? 한 주먹으로 한두 주먹 정도? 사용을 해 가지고 펠렛을 밑에 먼저 깐 다음에 펠렛에 붓을 붙이고 그 다음에 장작을 얻는데 이팔레에 불이 굉장이잘 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나와 가지고 남아도 이렇게 포장이 딱잘돼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갖고 다니시면 돼요 이거 이 정도 한 봉지면은 제가 보기엔 다섯 번 정도는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가 지는 거를 못 봤어요. 바닷가 앞인데도 서해 앞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앞에 바다가 안 보입니다. 대신에 앞에 뭐 카페나 이런 어 펜션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 야경은 좀 괜찮습니다. 제가 야경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7시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야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도로가 있죠. 아까 사고도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짐을 설터 안으로 옮겨 가지고 저녁을 먹고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